랑이 uh, What a beautiful morning Today 이제 내몸안 보여줄 거야 In case You k o w b e u the body started 스피드요? <Smet old throat> 이상하게 스케줄이 생겨. 첫째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저그 시험 보러 가요. 그 뭐야. 생체. 응! 아! 뭐야, 3, 4년 전에. 가장 합격률이 적었을 때. 그때 제가 이름을 봤어요.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네. 근데 시기안 나갔어요. 1년 유예 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안 나갔습니다. 이거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경기 막 서울 이런 데는 다 진짜 다빡차 가지고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진 다음 주부터는 저 운동 하루 이외하고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영. 아, 공부 한번 해봅시다. 아, 이게, 아이씨. 아우, 연필! 아, 씨. 아우, 옆에! 세상에, 어게 집에 볼펜 하나 없어요, 아! 응? 음? 그래서 이제 60점 이상 봐, 나와야 되는데. 보기에서 설명하는 호르몬은 최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최장 나왔으면 끝이에요. 혈당 조절에 관여한다 뭐예요? 혈당 나오자마자 인슐린 1번 지렸죠 등장성 근수축의 형태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동안 장력이 발생되는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는 신경성이죠 2번 근데 제가 이번에 쇼메이 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허수 운동해야돼 아 진짜 이거는 어저 어그 허수를 위한 게 아니라 허그 기아를 위해서 예 팬들이 위해서 해야 돼좀 운동하면 진짜 운동이랑 이 관계 있다니까요 이 이스포츠다 이스포츠 관리를 하면 예더스트레도 좋아지니까 오래 더 운동할 수 있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렇다니까 마이 프로틴에서 나온 멀티 바이레만 검인데요 하루에 하나만 먹으랬는데 당연히 많이 먹어도 돼요 먹으면서 하면 재밌더라고 좋더라고.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된다니까. 조메커 준비하자. 오늘 김건보 스타일로 게임할게. 김건보 스타일. 어. 시아나. 시아나. 여기잖아. 여기. 김건보 나와도 나다. 누리야 손. 손. 얼우 치. 손도 잘 주네. 누리 손. 손! 옳지! <웃음> 잘해 잘해 헉. 어머나! 어우! 어우! 어우! 예뻐라! 어라흰 띠네? 닭띠! 흰 띠! 회띠 어딨어 회띠! 쌍둥이네? 아이고 조금 해가지고 호기심 많은 것 봐라 에이 쥐디! 에, 에 닭띠? 아니 닭띠! 닭띠! 어머 저기 병아리 있다 어 병아리 있다 병아리 회색이 회색 검은색이 아이 귀여워 병아리가 있구나 신기하네 자 지금 영상 하나 달아가겠습니다 안됩니다 준경하나 말하면 아 맞다 준경하네 <웃음> 그래 뭐냐 그래 <웃음> 영상 하나 달아가겠습니다 좀 아, 0번 그죠? 무슨, 무슨 보여드려 할까요? 사이드! 이쪽까지 <웃음> 아, 네, 좀, 좀, 좀 가줄게요 어, 음. 사이드! 아나스 하나, 둘, 셋, 넷, 일곱. 제가 깔끔니 아, 이게 무슨 맛이냐? 매실. 아, 맛있는 시같처 아, 이, 슨 맛이냐? 청도 나도, 나도, 매실 맛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너를 도티티티티티티 너를 예,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가장 운동 동기 부여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 말씀드린 쇼미더 바디 이쪽 전자 받아서 추려서 그다음에 2차 오디션 받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누가 나랑 상대하는지 좀 봤단 말이죠. 근데 나올 사람 거의 다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서열 정리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오오오오 오. 이거끼가? 내 이거? 거기서 몇등할거 같냐고요? 좀미도 와리? 기분 나시게 나와. 아, 씨, 나와. 철혈, 육중시연 철혈, 육중시연 철혈. 정신 못 처리나. 프로 아니면 절대 안 진다는 말인데. 드라마 하나 보고 있거든요? 시그널을 보고 있어요. 김혜수님 나오고. 옛날 드라마인데 이 시그널을 보면 각, 각종 범죄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있는, 우리들에게 현실성이 있는 거는 보면, 도둑, 강도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무장 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강도 들어왔어. 어! 해주세요! 아, 아, 제발! 제가 어떻게 대체 하니 보세요 자 보세요 저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사는데 누가 갑자기 들어왔다 무조건 강도야 제 친구나 직원이나 오기 전에 카톡을 했겠죠 이미 저는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는 애들은 다 강도라는 게 이미 내 머리 메세지에 이미 내 시스템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강도가 딱딱눈맞췄어요 눈 저는 알고 있죠 강도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올줄 알았어 하나 둘 어 들어와 어세 명이니? 어차피 형이 모든 걸 가지러 오지 않았니? 그러면은 공평하게 형이 내 반만 가져갈게 이 정도만 오케이 들어와 이렇게 이렇게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이 봐 빠요 빠요 같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을 보호하죠. 아, 진짜 세상이 진짜 각박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서비스를 받을 때가 제일 그렇게 느껴 진짜로. 아 제가 저번에 그 아시는 대표 결혼 사회를 봤단 말이에요. 사회 끝나고서 이제 뷔페를 먹는데 그게 이제 뷔페가 아니고 코스요리였어요. 코스요리. 제가 아 주스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주스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주스를 이렇게 주면 되는데, 뭐 무슨 뭐때문에지 모르겠어요. 뭐 회사 지침인지 몰라요.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와인처럼. 근데 이렇게 주면 힘들잖아요. 전화 좀 많이 쓰잖아. 근데 이게 렇 따르시다가 내 손에 흘렸어요. 흘린 게 아니야. 부었어요. 그럼 오셔가지고 따랐어요. 이렇게 따랐는데, 진짜 어, 우리따라 어. 진짜 이러고 한 10초 같이 쳐다봤어요 10초 <웃음> 얘가 이만큼 브이엑스 이만큼 부었어요 왜 내가 놀라가지고 쳐다봤어요 아. 10초 동안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나, 나, 나를 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서로 봤어요 서로 이렇게 내가 아 괜찮아 괜찮아 이랬는데 그기 끄덕끄덕하니 간거야 난 이런거 보면서 세상이 진짜 각박해졌다고 느껴요 내가 늘 말하잖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이거는 소통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아니 사과를 안하고 갔다니까? 아니 물론 할 필요는 없지만 물론 실수인건 저도 아니까 근데 근데 그게 맞잖아 왜냐면 난 서비스를 받으러 온 사람이니까 미안하다로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고 받고 내가 무슨 미안 미안 미안하 했는데 에이씨 자씨, 매지 몰라 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괜찮네어 괜찮아. 음 맞아 음 단짠.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싶었던 게뭐였냐면 제가 한번 베스킨라메스를 갔단 말이에요, 베스킨라메스를. 아, 들어갔단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진짜, 제 지인은 알겠지만, 저 인사를 진짜 크게 해요.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고요. 밥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간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지금 그래요. 아,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또 들어가가지고, 딱 보다가, 아, 보다가 제가 뭐 먹었나면, 엄마는 외계인이랑 슈팅스타를 먹었을 거예요. 자 근데 결제할 때 해, 결제 얼마 금액 잘안 봐요 아, 나쁜 습관인데 잘안 봐요 근데 이번 그땐 봤단 말이에요 근데 차지가 두 배로 돼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두 개로 돼 있더라고요 실수죠 엄연한 실수죠 그래도 이제 이게 잘못됐으니까 제가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어 이거 두 개로 된거 아닌가요 했더니 다시 해드릴게요 하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나 싶었다니까 진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죄송해요 아니 미안해요 라는 게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 제, 아, 제 상식으로 씁니다 금전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실수라고 해도 엄연히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토하아도안 틀리고 다시 해드릴게요 이랬어요 아, 그 순간 진짜 얼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안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청년빛 감췄습니다아 네. 근데 진짜 말 한마디가 청년빛 갚아요 아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프로틴 오프라인 행사가 또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고요 고정 댓글 보시면 됩니다 권혁 키다리엄 성환이 형님, 설기관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다같이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쇼미더바디 라인업이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제가 진짜 죽도록 해서 제 구독자이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게 보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인업 미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HK, 홀스킹 여러분들의 마루왕이었습니다 안디티티티 프라자이 디티티티 프라자이 프라자이 엔디티티티 Anti-fragile Anti-fragile 가시바갓기로 기대 아무도 몰랐던 사랑을 한다고 말해 기다리던 내게 하지만 난널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널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발꿈치 까요 그러다가 국방을 먹어 예에에널 yeah, yeah, yeah. 너무 기다렸던 아이헌널 너무 사랑했던 타이거 빠 빠래 널 너무 기다리던 라이거 널 너무 좋아했던 라이터 빠빠래응 너를 기다려 아무것도 몰라도 다시 안에어 너를 사랑해 Anti-fragile a n t i f r a 어어 너를 좋아해 아무것도 몰라도 기다릴게 너를 사랑해 Anti-fragile Anti-fragile Anti-ti-ti-ti-ti-ti-fragile a n t i t t f r a g i l e a n f r a g i l e A Die Friday, A Die Friday, a h